집콕 생활이 계속되면서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눕거나 엎드리는 등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어깨와 목 그리고 허리 통증까지 유발할수 있습니다. 화면이 작은 스마트폰에 몰입하다 보면 목을 숙이게 되고 스마트폰의 무게 때문에 손이 내려가면서 등까지 구부러지게 됩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물리치료학과에서 성인 18명을 대상으로 한실험 스마트폰 사용 15분 만에 목의 각도가 평균적으로 66도에서 90도까지 꺾였고 허리의 각도도 104도에서 81도로 꺾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의 통증 수치는 4까지 올라갔고 허리 통증 수치도 2까지 증가했습니다. 옆으로 눕는 자세 또한 좋지 않습니다. 옆으로 누우면 보통 위쪽 다리가 바닥에 닿게 되는데 이때 한쪽 골반만 앞으로 나오면서 허리와 골반에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옆으로 눕는 자세는 목부터 요추까지 비정상적인 굴곡을 만들어 척추 전체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이렇듯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스마트기기의 부주의한 사용은 허리에 굉장한 부담을 주게 되어 만성통증과 심지어는 디스크와 같은 척추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허리를 지키기 위한 습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건강한 허리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건데요 바른 자세로 앉기만 해도 척추와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30%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무심코 취하는 잘못된 자세가 허리 통증과 척추 질환의 원인이 되는 만큼 척추에 무리가 가는 자세로 오랫동안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주 걷기입니다 걷기 운동은 간단하지만 척추뼈의 골밀도를 높이고 허리와 무릎, 허벅지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 운동을 할 때도 바른 자세가 중요한데요. 팔자걸음이나 안자걸음 같은 잘못된 걸음걸이는 다리저림이나 요통, 허리디스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뼈의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르게 걷는 자세는 어떤 자세일까요? 먼저 턱을 약간 당긴 상태에서 시선은 전방 15도 위 또는 20cm에서 30cm 앞으로 보도록 합니다. 허리는 똑바로 세우고 배에 힘을 주어 어깨와 등을 편 상태에서 양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듭니다. 발끝과 무릎은 일자가 되도록 하고 양 발끝을 11자로 유지하면서 적절한 보폭을 유지하면 끝! 발은 걸음으로 자주 걸어주면서 허리 근육을 강화하세요. 이 무거운 짐을 들때 자세 역시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 때는 허리만 숙여서 물건을 드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굽히고 자세를 완전히 낮춘 뒤 물건을 들고 힘을 분산시키면서 천천히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귀찮더라도 한 번에 많이 드는 것보단 몇번 나눠서 무게를 줄여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손으로 직접 들지 않고 카트나 수레 등 바퀴가 달린 도구를 이용해 짐을 옮기는 것도 좋겠죠? 마지막으로 수시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스마트폰에 몰입돼 관절이나 근육이 경직된 상태에서 허리에 갑자기 힘을 주게 되면 만성적인 허리 통증과 디스크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수시로 스트 이런 증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척추의 디스크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몸을 움직여야만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는데요 디스크의 혈액순환을 돕고 허리 근육 긴장을 풀기 위해 20분에서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 3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한 허리를 위해 바른 자세 유지하기 자주 걷기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건강한 ICT에서는 구체적인 스트레칭법과 또 코어 운동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도 누워서 또는 엎드려서 보고 계시진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자리에서 일어서서 상쾌하게 산책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건강한 ICT의 전희영이었습니다. 그럼 끝났어요. 안녕. 안녕. <웃음> <웃음> Laughing